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아반떼 MD, 룩손 스트럿바, 사이드미러 커버교체, 락폴딩, 그리고 제네시스 듀오론 튜닝입니다 전동미러 사양이긴 하지만 매번 사이드미러를 접고 내려야하는 불편함 그리고 장난감 같은 기존 싱그론 타입의 클락션에 대한 아쉬움 마지막으로 커버길 주행시 안정성을 올리고자 입고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룩손 스트롭바입니다 스트롭바는 차량의 핸들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비틀림이나 진동을 억제하고 양쪽으로 고르게 분산하여 승차감 향상은 물론 비틀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잡음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차량 사양에 맞는 사이드미러 커버로 블랙 컬러로 교체합니다 제네시스에 기본 적용되는 듀얼 혼입니다 하이, 로우 각각 한개씩 존재하며 아반떼 MD와는 클락션 커넥터가 맞지 않아 별도 변환 작업을 해줘야 하죠 마지막으로 락폴딩 릴레이입니다 잭바이잭 타입으로 준비했으며 락 언락에 따라 자동으로 사이드미러가 접혔다 펼쳐지는 기능을 도와주게 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클락션 먼저 작업하겠습니다 마스킹을 한후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싱글 타입의 클락션을 탈거하고요 듀오론을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범퍼레일에 너트 리벳을 삽입합니다 신품들을 장착하고요 아반떼 MD와 제네시스 클락션 커넥터가 맞지 않아 변환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납땜과 수축 튜브 그리고 폴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마감해 외부 이물질이나 물로부터 배선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우렁차네요 범퍼를 다시 조립합니다 도어 트림을 탈거 후 락폴딩 릴레이를 연결해 줍니다. 릴레이를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고요. 작동시켜 봅니다. 잘 작동하네요. 차량 락 언락 신호에 따라 사이드미러 어셈블리가 접혔다 펼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사이드미러 커버를 블랙으로 끝체 하고요. 사이드미러 커버도 블랙으로 바뀌어 측면 윈도우 라인의 일체감을 올려주는 요소로 작용하네요. 라콜딩 시공으로 인해 승하차 시 사이드미러를 수동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불편함도 사라졌고요. 이제 스트럿바 장착입니다. 와이퍼를 비롯해 카울 커버를 제거합니다. 스트럿바를 장착하고요. 쇼버 고정 노트를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아반떼 MD는 스트로바 장착시 카울 커버와 간섭이 있어 가공해줘야 합니다. 커팅 부위는 고무 스트립으로 깔끔하게 마감하였습니다. 와이파를 달아준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것처럼 깔끔하고 이질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본닛과 간섭도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락션 소리를 비교해볼까요? <목소리> 이상 아반떼 MD, 룩손 스트로파, 사이드미러 커버 교체, 락홀딩, 그리고 제네시스 듀오룬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들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